네 안녕하세요 폼포니트 조정입니다 이번 도커 활용법에서는 이 볼륨을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볼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저장소를 의미를 합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도커 컨테이너를 설치를 하고 도커 이미지를 생성을 했을 때만약 엔진 n 엑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약 생성을 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로그들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은 들웹 로그가 있죠 웹 로그는 이제 보안 쪽에서도 침해 대응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다음에 개발자 입장에서도 정상적으로 외부에서 이제 접근했을 을때 그런 웹 로그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로그들이 있어요. 이 시스템 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바에 보통 이제 로그라고 하는 폴더에 있습니다. 이웹로그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 이제 포함이 되죠. 뭐 아파치라고 된다면 아파치2 로그에 있을 거고 엔진 n 엑스 같은 경우는 엔진 n 엑스라고 해서 이 로그 뒤쪽에 어, SS 로그나 그런 것들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커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면 은이 안에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어,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은 이 도커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을 하다가,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 단위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하다가 우리가 실수로 이게 이미지들을 만약 뭐 스탑을 해가지고 지우는 과정에서 잘못, 뭔가 잘못 지웠다. 그랬을 때는 이 이미지도 이제 날아가게 되면서 기존에 쌓였던 로그들이나 아니면 여기서 작업을 했던 어떤 소스 코드라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렇게 이미지들을 여러 가지들을 만들고 이제 뭐 쿠버네티, 쿠버네티스나 그런 걸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뭐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다시 삭제가 되고 그런 과정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중요한 파일들을 미처 저희가 저장을 하지 않은 거죠. 이제 백업을 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백업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날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볼륨이라고 하는, 말로 외부에 있는 곳에다가 저희가 저장소를 하나 이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저장소에다가 이제 요거하고 요거하고 연결을 한 다음에 요 이미지들이 막 작업을 하면은 여기에 있던 것들이 정보들이 여기에게 저장이 되죠. 근데 이 저장소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거의 다 대부분 로컬 쪽에 하나의 이제 폴더에다가 만들어 놓고 백업을 하듯이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이미지가 이제 사용을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없어졌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저장소에 그대로 이제 남게 되는 것이고 이 볼륨이라고 하는 개념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이미지처럼 그렇게 이렇게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이 저장소라고 하는 이 볼륨을 하나 이렇게 더하기면, 되면, 더하게 되면은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로그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데이터베이스 정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 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성을 할수 있는지 하나씩 실습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수도, 그 다음에 mkdir, 하나의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진NX의 로그를 이제 하나, 여기다가 저장을 하게 될 것인데, 웹로그라고 이렇게, 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냥 모든 로그다. 이게 예, 로그라고 그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그냥요. 그래서 엔진NX 언더바 로그라고 이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볼륨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다가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경로를 여기다가 설정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수도 그 다음에 이제 도커 그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있던 저는 기존에 있던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좀 실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일단 8080 포트 이번에는 이제 8080 포트 쪽에다가 이제 기존에 있던 엔진 n x 스에 80을 연결을 할 겁니다 다운로드 했던 이미지를 연결할 거고 마이너스 V라고 하는 옵션들을 붙여 가지고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볼륨이 이제 생성이 돼요 볼륨이라는 개념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홈에 칼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홈에 칼리라고 하는 곳에 제가 ngnx 로그를 여기다가 이제 만들었죠 언더바 로그를 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ngnx 로그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자그 다음에 이것을 어, 뒤쪽에다가는 어떤 걸 써주냐면 은 우리가 생성할 이미지, 이게 가져와서 사용할 이미지에 어떤 그 안에서 가 어떤 것을 이제 매핑을 시킬 거냐 그러면은 바에 로그에 엔진 n 엑스 이게 이제 웹로그죠 예로 따지면 이제 웹로그입니다 이것을 이제 매칭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엔진 n 엑스 최근 버전을 예,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엔터를 치시면은 이제 하나 이미지들이 생성이 되면서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정상적으로 이제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CD, MK, DIR, MK, CD, 어, NGNX, 그 다음에 로그 폴더죠.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LS 하시면은 SS로그하고 에러로그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저장이 된 거죠. 이 SS로그하고 에러로그가 실시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발생하는 로그가 있다면은 자동으로 아, 이쪽이죠 이쪽에서 발생한 로그가 있다면 자동으로 엔진 n 엑스 로그라고 하는 폴더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한번 해봐야겠죠 우리 지금 현재 프로세스가 몇 번으로 동작하고 있냐면 은 8번 8080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스트 8080으로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은 엔진 n 엑스 새로운 것이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 F4키를 많이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없는 페이지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은 나 파운드라고 뜨겠죠? 이런 페이지도 한번 접근 한번 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탭을 열어 가지고 이 엔진 엑스에 지금 현재 저장되어 있는 CD CD 그다음에 엔진 엑스 로그 쪽으로 가서 요것을 한번 열람을 해 보도록 할게요. cat ss 로그 그 다음에 한 페이지씩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페이지씩 보면은 우리가 접근했던 페이지들의 정보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고가 이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페이지 뭐304 이렇게 뜨다가 우리가 테스트라고 하는 곳에 폴더에 접근을 했을 때 요거는 없는 페이지죠. 그러니까 이제 404 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동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륨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결을 해 봤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볼륨 같은 경우에도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디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은 수도 그 다음에 도커 그 다음에 볼륨 볼륨 ls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은 생성된 볼륨 정보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볼륨에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음 이렇게 볼륨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볼륨을 만약 어 생성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크리트,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스트, 엔진 NX, 엔진 NX, 그 다음에 로그 볼륨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성을 하면은 롤, 볼륨 LS 를 치시면은 이렇게 생성이 이름이 지정이 돼 가지고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이너스 v 옵션으로 연결을 할때요것을 지정해 가지고 연결하면 이쪽에 이제 저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정보를 한번 좀 보면은 마이너스 도커 ps 정보들을 한번 좀 보시면은 우리가 연결된 것이 이름은 얘도 도커가 실행할 때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름이 이렇게 생생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 도커 인스펙트 예, 인스펙트 그 다음에 요것을 저장을 해서 정보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금방 만든 게 얘죠 이것이기 예, 때문에 요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네트워크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조금 이렇게 쭉 올리시면은 음, 볼륨 정보나 그런 것들이 마운트가 된 정보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 이쪽 보면 외계 마운트가 이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볼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운트라고 하는 옵션이나 마이너스 v 옵션 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마이너스 v 옵션을 이제 사용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마운트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인드 형식으로 마운트가 됐고 이제 소스 코드하고 여기하고 d e s t i n 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그 다음에 rw 쓰기 권한이나 읽기 권한 같은 경우는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스펙트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볼륨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좀 다뤘고요 나중에 뒤에 여러 가지를 한번 실습을 하면서 또 볼륨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